왓다왓스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왓다왓스 진행자 미스터아님 오늘은 임진각 자유로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를 따라가지고 임진각까지 주었다고록 자유로가 아, 차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유로에. 똥줄여서똥줄려서 아, 건너편에도 한번가볼까요 아, 건너편에도 강가리 차가 지나가고 이제 아, 저쪽에는나마귀가또 있어요. 까마귀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인진각까지는한 40km 떨어졌습니다. 인직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야외 공연장 쪽이에 야외 공연장.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와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쨍쨍 부네요 바람이 심하게부는데도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그대로 살아나죠? 우리 어릴 때다 연날리기 해봤죠. 공연장을 한 바퀴 한쭉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Oh, oh, 저장지대를 갔다가 보면서 바로 저쪽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임진강을 따라서 쭉 보는데 여기 거리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네요 철길을 한번 쭉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만은 달리고 싶다 목선 기차길이라도산많은 사연이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의 상징이죠 예 그렇네요 여기가 저 철길 보이죠 저 뒤쪽에 철길이 보입니다 영상을 철길을 쭉 비추면서 보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철길이 보이네요 가까이로 아, 지금 저기 이제 일단은 달리진 않죠 장단력이죠 저쪽에 전망대 올라가 가지고 철길 그리고 임진강 건너편에 비무장지대를 갔다가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가장 높은 곳인데 올라가서 쭉 비춰보고 있어요 잘 보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보이네요 곤돌라 지금 설치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 인증각을 따라서 저기서 저. 열차를 타고 언젠가 북으로 갈수 있는 또 이행을 할수 있는 날이 있겠죠 이곳이 바로 우리 현실 아픈 역사의 장인 임진각입니다 네. 사진으로 조치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임진각에 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안면 있는 사람은 사람. 있죠? 식사는 그렇게 않았어요. 이렇게 임진각 자유로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